노는 남자구기. 안녕하세요. 안녕할까? 응. 어?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하가 띵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검명. 검명. 요즘 근데 바쁘긴 했어요. <웃음> 하가 그 저쪽에서 이제 그 편집 편집 일을 하고. 음 그리고 또 이제 저를 도와서 촬영하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좀 바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더 배우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 한번 회화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카이테나이 어... 엠노이 주엔 c o Can you speak, v t i o e t n a m e s e 래 그런 거말 o m n t l e o i l n o i t i m not a n o i n g t e m not a l i o e i m o i n t o t a l 자 오빠가 왔어 손님이야 안나 카이 대나다이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 저저 엔지 자 왔어 오빠 어, 대나다이 안녕하세요 어네네 안녕하세요 왔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피 드릴까요? 어, 커피요? 아, 자, 자, 드릴까요? 뭐라고요? 아, 소중. 어? 소중. 어, 두, 두, 두, 두. 아, 이런 거 말고. 어, 나 왔어. 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네, 어, 너무 예뻐요. 실제 보니까 훨씬 예뻐요. Hạnh <웃음> em 아, 감사합니다. 네. 모하이에요 네, 네, 네. <웃음> 아, 커피 드릴까요? 네. 커피 주세요. 네.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여기 앉을까요? 여기 앉으세요. 아, 오케이. 알았어요. 네, 그럼 여기 앉을게요. 네. 커피 주세요. 네. 진짜로 주세요. 짝장장 아, 네. 잠깐만 음. 기다리세요.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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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응. 아, 잠아. 응. 예. 응. 저 입. <웃음> 아, 근데 한은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아네. em nổi tiếng mà.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어, 그렇지 <웃음>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감사합니다. 요열는히할게요 어, 저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이세요. 여요 여러분이세요. 여요 오, 맞분 그렇게 해야 돼. 이손해야지 그렇지? 여러분이요. 여러이요여이이이이 어, 어 자, 카드. 어. 자. 아, 아, 그게 어, 점점 감사합니다. 오, 정말,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정말 감사합니다. 아, 처음 봐요. 혹시 이름이 뭐예요? 저는 스무 스몬, 스무 이름이 뭐예요? 아, 저는 이름이 미안해요. 에 이름이 아, 난 하, 하. 여기 앉으세요. 너이 걸려 들었어. 걸려 들었어. 아, 나 이름이 아, 어, 나는... 이름이, 어,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하이니다 đúng k h 근데 이, 이름이 하입니다 이거 말고. 나 나는 나는 하하 이름이 제 이름이 제, 제 이름 아 제 이름은 하입니다. 아, 맞아요. <웃음> 오빠는 이름이 뭐예요? 아, 오빠는 오빠 이름은 고기예요. 고기예요. 고기. 꾸기. 응. 알았어요. <웃음> <웃음> 대화를 이어가야지. 저기요? <웃음> 어. 대화를 이어가셔야죠. 그럼 하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응. 빨리. 더공부 <웃음> <두 명? 웃음> 몇 i 니는스무 살이에요. 저는 스무 살이에요. 오 맞아요. 아, đ ú <웃음> 오빠는 몇 살이에요? 오빠는 형의 16 t u 오빠는 25살이에요. 스물다섯 t a s 스 a 라스 s s a h 오. s u 에 u l a tum 스 a 스 s a hm. Oh, 요 o 요 e t us s o n h u n 아, 지금은, 22aturaturatur해서... 아,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왜 왜? 왜? 은 왜? 왜? 은 왜? 금 왜? 지금은, 지금은, 왜? 아 나쁜 어쨌든 어잘 하고 있네요 어몇 가지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자 오빠 아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봐요 또 만나요 아, 아, 안녕히 계세요 네네네 안녕히 계세요가 아니지 않나 아? 안녕히 가세요 <웃음> <웃음>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음하 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나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아, n 베트남 i n 아, 나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음, 베트남 사람이야? 뭐래나? <웃음> 응.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 알았어요. 어? 어, <웃음> 어 신짜오 라안 안녕하세요, 이 네. 중짜, 에의바엠노의 라지, 띵하 안녕하세요. 안녕. 어, 어. 안녕. 어, 안녕. 응 음,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너는 무슨 일을 해요, 엠람공백 라지? 나는 유튜버이에요. 아, 유튜버예요? 우 와. 너무. 오, 맞아요, 맞아요. <웃음> 오, 맞아요. 결혼, 결혼했어요? 응? 결혼했어요? 아니 아니 엠범해요아너 결혼했어요? 한은 결혼했어요? 결혼? 겟홍 Get 겟홍? Home. Get home. 아니요 안했어요? 아니요 <웃음>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오 아니요 아니, 나는 독신주의자할요어 독신주의자 나는 독신주의자예요 네네네 남자친구 없다고요? 그지 만지지 마오 맞아 맞아 <웃음>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만 기억하지 말고 하는 고향이 어디예요 아? 고향 고향도. 고향 고향 응. 제 고향은 제 고향은 바리오봉따오 이에요 바리오봉따오예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거 뭐야 컨니 페이퍼 아니구나 아... 컨닝페이프인줄 알았네 하는 어디에 살아요? 어디에 어디 엠성와드아우? You... <웃음> 여기 아 여기 산다고요? 여기 안돼요 여기 안돼 내가 만약에 손님이 타이기 하는 어디에 살아요 물어봤어 여기 <웃음> 그래, 그래 그렇게 얘기해 그게 낫겠다 안전상으로도 그게 나을 것 같다 그래 잘 배웠네 d ư h i là thành phố hồ chí minh nè ở đây nè đúng không à, à, à, <cười> là đúng k h đúng 7 này, 7 ừ, 7. Ừ, rồi, n g đ n h n g đ ú n h ô n g n h ô n n h a h ô n g n h n g đ n g k h ồ n n h ô n g n h ô n g không đ h ô n g đ ú n h ô n g n không n g không đ ú g h ô n n h ô n g h ô i g đ ú n h n g đ h ô g không ú n g h ô n h g đ ú h không h không h không g 네, 다섯만 남. 응. 음. <웃음> 여섯 하나, 둘, 응, 응.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이, 급 이, 이, 응 음. 다음. <웃음> 다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아 <웃음> 베트남어잖아. I like ten. 그건 영어고. <웃음> 저, <저이, 미안해>. 띵한. 컴.. 컴가 Emm, c 혼나야 되겠어. e 차일란, 남동생. Emm, 가일란. e m 가일란. e m 여동생. Emm, 여동생. Emm, 왜 라지? 엄마. 엄마. 어. 엄마로. 어, 맞아 맞아. 뭘 라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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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몇 가지 질문만 더 해볼게 한은 어, 한국어를 알아요? 몰라요 아 몰라요? <웃음> 너 지금 간단한 것만 대답하는 거지? 한은 음, 한국 영화를 좋아해요? 네 좋아요 해 <웃음> 어,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배우가 누구예요? 아! 너 ổ i t i ế n 리종석, 리종석, 리종석, 리종석, 리종석, 리종석, 종석종석리종종석이이종석종석이종석석 리종석, 리종석, 석 리종석, 리종석, 리종석, 리종석, 리종석, 리 아 덱차이 나이스 덱차이 응 덱차이 응. 쌤쌤마 <웃음> 쌤쌤마 <웃음> <웃음> 아 알았어요 나도 인정하고요자 <웃음> 공부해야겠다 너 아직 부족해 많이 부족해 검드업엠 <웃음> 미에 띵한 쪽시우 검드 오늘부터 영화 그만 봐. 한국 영화를 봤으면 한국어를 배워야지. 영화만 보고 있어. 아, 미안. 한국 영화를 보면서도 한국어를 배워야 돼. 혼나야 돼. 그래서 김밥 phim phim hay quá. Em u n 아 그건 알아요 그건 전세계적으로 한국 영화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안다고요 그렇지만 공부하라고 공부 허 어.. 안몬원 엠헉디 혀컴 네 알았어요 엠컴헉 엠컴드 샘핀한국네 엠헉만 작장 작장 낙고 도장 어, <웃음> 아, 오케이, 알았어. <웃음> 열심히 하자, 파이팅. 파이팅. 어울래. 노는 남자고기.